제가 방금 두 개의 공을 쳤습니다. 두달 맞았어요. 몸이 살짝 잘 풀려있는 상태네요. 자, 첫 번째 볼과 두 번째 볼의 차이점을 혹시 느끼시나요? 첫 번째 볼의 경우에는 얼리코킹을 하면서 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팔을 위주로 얼리코킹으로 볼을 쳤습니다. 두 번째 볼의 경우에는 몸을 사용하면서 을 얼리코킹을 진행해서 을 볼을 쳤습니다. 그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거에 있냐면 은 바로 얼리코킹의 방향에 있어요 이 얼리코킹이라는 것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얼리코킹이면 얼리코킹이지 무슨 방향이냐 라고 하시는데 내가 몸을 사용을 할 때는 이쪽으로 얼리코킹을 해버리면 몸이 돌면서 클럽이 지나치게 뒤로 빠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몸을 사용할 땐 약간 바깥쪽으로 코킹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야 몸이 돌았을 때 이게 라인을 타면서 올라가요, 지금처럼 자, 반대로 몸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팔을 이용해서 백스윙 탑을 올릴 때는 얼리코킹이 이쪽 방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내려올 수 있게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덮어친다거나 돌아 들어온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동작이 필요해지겠죠 얼리코킹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나 하나하나 하나 나눠봤을 때는 어느 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오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내가 몸을 쓰면서 얼리코킹을 할 것인가 내가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얼리코킹을 할 것인가 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얼리코킹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얼리코킹을 하게 되면 은볼 컨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러치는 샷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의 탄도는 지금처럼 약간 낮아지게 되지만요 얼리코킹을 하면서 탄도를 띄우고 싶다면 은 일찍 꺾었던 손목을 몸을 사용하지 않는 전제하에 스윙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클럽이 올라가야겠죠? 일찍 꺾었던 클럽을 풀어주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얼리코킹을 해도 볼이 충분히 뜨면서 거리 충분히 나오면서 스피핀양이 충분히 올라가면서 쉽게 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스윙이 굉장히 작아져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손목으로 일찍 꺾고 올려서 일찍 풀어서 내려 올리기 때문에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최대 한도가 손목을 끌고 들어올 때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얼리코킹을 한 상태에서 이 클럽을 길게 끌고 들어올 때내 클럽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다면 7번 아이언 기준으로 140이 나가지 않는다면 충분한 탄도를 발생시키지 못해서 지나치게 낮은 그린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요번건 약간 탑볼성이라 좀 심하게 낫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굴러가는 이런 컨트롤이 불가능한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코킹은 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클럽 스피드가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클럽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클럽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리코킹을 하고 그걸 풀어주면서 해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얼리코킹을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백스윙 시 몸을 많이 쓰는지 쓰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몸을 많이 쓴다면 코킹의 방향은 이쪽 45도 대각선 그래서 몸을 돌렸을 때 라인을 탈수 있게 이게 끊어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요 꺾으면서 몸을 돌려주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은 바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수 있겠죠 내가 몸을 사용하지 않는 백스윙일 때는 이쪽으로 그래서 바로 들어서 백스윙 탑에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손쉽게 다운스윙이 들어올 수 있게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얼리코킹을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탄도 때문에 탄도만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으시다면 클럽 스피드만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으시다면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아이언과 동일하게 얼리코킹을 해주면서 팔로 이렇게 볼을 쳐준다면 문제없이 나가는 볼이지만 클럽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낮은 구질이 나오게 돼요 몸을 사용하면서 얼리코킹을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탄도로 볼을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일찍 들어가면서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의 최고점은 최대 거리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인아웃이든 아웃이든 굉장히 격하게 나와요 인아웃이든 아웃이든 그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인아웃 2도 1도 아웃인 1도 2도 근데 이렇게 치게 된다면 은 인아웃이 방금 7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잘 닫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출발해서 충분히 왼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드로우샷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얼리코킹보다는 코킹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추시면서 볼을 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클럽 스피드가 3자리가 나오신다면 얼마든지 얼리코킹에서 빠르게 휘두르셔도 돼요 자 오늘은 몸을 쓰는 타입에 맞는 얼리코킹 방법, 얼리코킹 방향과 얼리코킹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영범 프로였습니다